좀 쉬셨죠? 커피 한 잔을 잘 마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커피 한잔 마시고. 폐폭은 무슨 뜻이죠? 폐폭? 폐폭. 자, 일단 할인법,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가보죠. 할인법의 계산 문제. 자, 우리가 이제 할인법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할인법이니까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야 될건 할인만 할수 있으면 이 문제는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할인법은 미래의 수입을 유입은 수입이죠 미래의 수입을 첫 번째 뭐 한다 할인을 해서 할인해서 수입의 현재 가치를 바꿔놓고 할인하는 방법은 1 플러스 아래 n승으로 나누는 거죠 나눠서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수년가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값 순수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이죠 수익성 지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눈 값 이렇게 하고 자 내부수익률법은 얘는 별도로 얘들과는 다른 방법이니까 할인율 자체를 구하는 거죠 이때 할인율 자체를 구하는 건 그냥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변화율 그래서 내부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수익률이니까 주어진 조건을 할인하지 않고가 중요한 거예요 할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부순율법에서는 할인을 별도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할인하지 않고, 할인율을 직접 찾는 거니까, 할인하지 않고, 주어진 값에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 기준 값분의 변화 값. 그러니까, 지출, 수입에서 지출 을뺀 값, 변화율을 구하면 돼요. 이건 뭐 너무 간단해서, 문제 잘 추제되지 않는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보기 지문까지 나온 걸 해서 가면 두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자, 한번 문제 보죠. 자, 6번에 보니까 답은 많이 맞췄지만, 한번 따져보죠 우리 나중에 100%가 될 때가 올 거라고 우리 모두 열심히 하고 자 수년가와 내부 수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수년가를 구하려면 수년가는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 현재 가치를 빼는 거니까 일단 얘가 자 얘는 1월 1일인데 지출이 일어나는 시점은 언제나 현재 시점을 기준 잡는 거고 다 들어오셨죠? 자 들어오신 거 맞죠? 나 혼자 지금 막 수업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네. 지출이 일어난는 시점은 현재 시점이고 그 다음에 수입은 말기인데 얘는 1월 1일에 처음이고 지출이고 12월 30일이 유입이니까 1년 후를 얘기하는 거죠. 1년 후에 수익값이 이렇게 되면 얘를 할인을 해야겠죠. 우리가 첫 번째 할인법을 쓸때 수년가나 수익성지수를 구하려면 할인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할인을 해야 된다. 할인은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자, 1년이니까 1승으로 나눌 거고, 할인율을 20%라고 나왔으니까, R은 0.2, 1 플러스 R은 1.2 이렇게 되겠네요. 1승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값을 보면, 얘는 이제 유입의 현가가 될 거고, 얘가 5,000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유입의 현가를 구했고, 얘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빼면 얘가 수년가고 나누면 얘는 수익성 지수가 되겠죠 수년가가 얼마? 0이죠 5천에서 5천 뺐으니까 그래서 수년가는 0이다 수익성 지수는 당연히 PI를 수익성 지수라 그래요 1이 나오겠죠 1 수익성 지수는 1이 나올 거고 자 단일 투자 아니니까 당연히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IRR은 내부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자 변화율을 구한다 그랬어요. 변화율 그러면 얘는 할인하지 않고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5천 원에서 6천 원될때 이렇게 될때 그냥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출값은 처음 값이니까 5천 차익값 변화값은 천이죠 천 그럼 얘가 0.2 20%가 나오네요. 20%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20% 이렇게 나와서 답은 1번. 자이 문제가 출제된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가 뭔지 한번 보면 자 출제된 의도를 보자 한번. 수년가가 얼마가 나왔어요? 자 계산해보니까 수년가가 0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얘가 수익성 지수도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 얘가 단일 투자니까 하나의 투자안이 나왔을 때 결과는 똑같다죠. 그리고 보니까 1년 투자안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를쓸 때, 예를쓸때 이때 요구 수익률은 뭘 의미한다? 할인율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문제에서 할인율이 얼마? 20%였어요. 그러면 할인율이 2 0란건 요구 수익률을 20%로 썼다. 근데 수선가가 0이 나왔다. 수익성 수가 1이 나왔다. 그럼 유익과 유출을 같게 만든 거죠? 그러면 단일 투자 아니니까 내부순율과 요구순율도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요구순율과 내부순율이 같다. 근데 할인율이 요구순율이니까 이건 계산하지 않아도 20% 나오는 거야 라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출제자가 이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계산하는 건, 뭐 내부순율 따로 계산하는 건 변화율이니까 지출값분의 차이값 지출값 분의 변화값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지출값 분의 변화값 5천 분의 5천이 6천 됐으니까 이 변화값은 천이 되겠죠 천이 변화값 이렇게 될 거니까 5천 분의 천 이렇게 해서 0 2구 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우리가 배운 거죠 단일 투자 안에서는 수년가가 0이면 같다 수익선수도 1이다 그럼 내부순익률도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때 내부순이요구순률 같은데 요구순율은 뭘로 쓴다? 할인율로 쓴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20%가 나올 거다를 계산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랬고, 자, 7번 보죠, 7번. 자, 정답은 사실 할인법을 좀잘 맞추고 있어요. 제법 어려운 내용인데도 수험생들이 많이 맞춰서 저도 뿌듯해하고 있고, 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면 맞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답은 5번일 것 같은데, 보죠. 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이렇게 나왔고, 자, 얘가 1월 1일을 투자했고, 즉 12월 31일에, 우리가 이제 어 문제에서 한번 풀어봤죠, 수업 중에. 자, 얘가 이제 지출하는 시점은 현재 시점이고, 얘는 1년 후에, 12월 30일이니까 1년 후에 수입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수년가 수익성지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야 해될건뭘 해야 된다? 할인을 해야죠. 할인을 해서 얘를 유입에 현가로 바꿔놓고서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지수죠. 이때 보니까 할인율이 7이니까 R은 0.07로 할 거고 1플러스 R에 1승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1년이니까 그럼 나누기 1.07에 1승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나누기 1.07로 짝짝짝짝 다 나누면, 얘가 얼마나 오냐면 7,000 나올 거고, 얘는 2,500이 나오고, 3,210은 3,000이 나오고, 얘는 4,5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의배용가를 구했고, 이제 수년가나 수익성 수술을 구할 때는 얘는 필요가 하지 않죠. 지워버리고, 얘를 비교해서, 여기서 이걸 빼면, 빼면 얘를 수년가, 빼면,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주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수년가를 먼저 본다라면, A 수년가는, 뺀 값이니까, A 수년가는 7,000에서 3,000 빼면, A의 수년가, MPV를 수년가라 그래요. A는 4,000, B는 1,500, C도 1,500, D는 3,0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수년가가 B와 C는 같다. 맞고, 가장 큰 사업은 a 다 수년가 먼저 봐야죠. 수년가가 먼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A의 수년가는 D의 두 배이다. A는 D의 두 배가 아니네요. 그래서 두 배가 아니다. 5번이 틀렸고 자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보면 자 PEI를 수익성 지수라 그래요. 그러면 7000 나누기 3000이니까 3분의 7일 거니까 2.3333 이렇게 나올 거고 자1 2500 나누기 2,500 나누기 1,000이니까 얘는 2.5, 3,000 나누기 1,500이면 2, 얘가 4,500 나누기 1,500 하면 3 이렇게 나오겠죠. 수익성 뉴수가 가장 큰 사업은 T이다. 맞고, 이때 수익성 뉴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C이다. 맞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사실 본 시험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거 수익성 뉴수를 보기 전에 수년가를 계산했을 때 답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풀어야 되겠죠 이런 거 굳이 확인하지 말고 다시 시간이 있다면 라좀더 확인하려면 5번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가 정말로 틀렸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연습 하셔야죠 보기를 다해서가려고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건 뭐냐면 여러 투자안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투자안을 뭐라고 한다? 상호 베타적인 투자안에서 라고 했죠 가장 좋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수년가도 큰게 좋고 얘도 큰게 좋고 수익성수도큰게 좋을 거예요 근데 수년가 가장 큰건 A가 가장 크게 나왔는데 수익성주가 가장 큰건 D가 가장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 투자안이 있을 때상호베타적인 투자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투자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누굴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수년가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가장 우수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얘기할 때는 A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네요. 수익성 지수가 아니라.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8번 한번 보죠. 자, 이건 좀 오답률이 높네요. 자, 오답률이 좀 높게 나왔고. 자, 한번 보죠.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자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어려운 이유는 자 3번과 4번에 자 따로 투자하는 경우와 뭐 같이 투자하는 경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우리 따져보죠 자첫 번째 할인법이 나왔는데 자 여기는 현재 시점을 얘기하고 여기는 1년 말을 얘기했으니까 얘는 미래 수입이죠. 그럼 우리가 할인법을 적용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다? 첫 번째 할인을 해야 된다. 할인해서 수입의 현가를 먼저 구해 놔야 된다. 수입 현가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때 할인율이 10%니까 r은 0.1을 쓴 거고 그럼 나누기 1.1에 1승 이렇게 나눠주면 자 예를 보면 121을 나누면 11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130을 나누면 130을 나누면, 130 나누기 1.1을 하면, 118점, 118.18 나오는데, 수준 떼고 보죠. 자, 118 나왔고, 자, 그 다음에, 180을 1.1로 나누면, 180 나누기 1.1 하면, 163이 나오고, 163. 200을 1.1로 나누면, 나누기 1.1 하면, 18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수준 떼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값이 얼마냐고 라묻진 않을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크냐 이렇게 비교할 거니까 소수점 때도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자얘 유입의 영가를 구했고 얘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 자 지출의 현재가치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지수인데 보니까 다 수익성지수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눈 값이 수익성지수죠. 그럼 얼른 한번 또 나눠봐야죠. 자 수익성지수 pi를 계산할 때 자, 110 나누기 100 하면 얘는 1.1이 나올 거고, 자, 118 나누기 120 하면, 118 나누기 120 하면 0.98이 나올 거고, 0.98, 163 나누기 150 하면, 163 나누기 150 하면 1.08이 나올 거고, 자, 181 나누기, 181 나누기, 170 하면, 170을 하면 1. 1.064 이렇게 나오네요. 06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건 얘가, A가 가장 크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럼 비교해 보죠. A 사업은 B 사업의 수익성 지수보다 크다. 맞죠? A는 B보다 크다. 맞고. 자, C 사업은 D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C는 D보다 크다. 1.08, 1.06이니까. 맞죠? 일단 5번도 보죠. 수익성 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다. 가장 작은 거 B다. 맞죠? 그래서 1번, 2번, 5번은 맞는 얘기고 3번, 4번 한번 보죠. 자, 3번을 보니까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와 A와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수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A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수익성 주수는 1.1이 나왔고 얘는 1.1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A와 B에 같이 투자할 때는 얼마냐 이 수익성 지수를 뭐 더하냐 이런 거 아니고 자 수익성 지수를 A, B에 같이 투자할 때는 이걸 한번 보죠 A, B에 같이 투자할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 얘는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이렇게 쓸 텐데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는 유입의 현가의 합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합을 쓰고, 유출의 현가도 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A와 B를 같이 투자했을 때니까, 합을, 합을, 유입의 합을 유출의 합으로 나눠서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와 B를 같이 투자할 때, 자, 유입은 이렇게 읽네요. 두 개를 합한 것과, 이 합한 값을 이걸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개 합하면 228이고, 그 다음에 AB의 지출을 합하면 220이 되겠네요 이 값을 이걸 A와 B를 같이 투자할 때의 수익성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투자했으니까 유입을 하나, 두개 금을 각각 구한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유입의 현값을 모두 합한 것과 지출의 현값을 모두 합한 거 A, B를 같이 투자할 때 이렇게 합한 값을 써야 된다 유입도 합하고 지출도 합해서 합한 값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228을 228 나누기 220하면 1.03이 나오네요 1.03 자 그러니까 누가 크다? A에만 투자하는 것이 A, B에 같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크다 맞네요 그럼 틀린 건4번이 되겠죠? 4번도 한번 해보죠 자 D에만 투자하는 사업 D에만 투자할 때는 얘가 1.06이 나왔어요 수익성 주수가 1.06이 나왔는데 C와 D에 같이 투자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자 수익성 주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데, 유출 현가로 나누는데,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뭐를 쓴다? 합을 쓴다, 합을. 자, 그러면, 자, C와 D에, 자, 유입의 합을 보하면 두개더 하는 거죠. 두개더 하면, 300, 340, 4 344가 나올 거고, 지출을 합하면, 얘가 320이 되겠네요. 320 그러면 344를 344 나누기 320 하면 1.075가 나오네요. 1.075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얘는 얘 투자하는 것보다 얘 투자하는 것보다 큰 거죠. 얘만 투자하는 경우는 얘 투자하는 것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3번 4번의 경우에 같이 투자할 때 A와 B 또는 C와 D를 같이 투자할 때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유입의 합과 유출의 합을 같이 더해서 합을 합의 을합 비율을 구한다 이거 하나 이제 기억해 놔야 되겠네요 자 알아들었으면 1번 한번 눌러줘 보세요 여러 개 같이 투자할 때 우리가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는 같이 투자할 때의 이거 수입의 합 제출의 합을 이걸 나눠서 수익성 주수를 구한다. 라는 거죠. 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볼게 뭐냐면, 자, A, B에 같이 투자할 때, 자, 예를 들면 지금 3번과 4번을 봤을 때, A만 투자하는 게 좋냐? A, B를 같이 투자하는 게 좋냐? 이렇게 비교할 때, A의 수익성 주수 1.1이 나왔고, A, B에 같이 투자할 때는 얘두개 더한 값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합을 통해서 따로 구했죠. 같이 투자할 때 1.03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같이 투자할 때는 이 수익성 주수를 따로 이주 주어 구해한이 수익성 주수를 쓰는 게 아니라 따로 합을 이용해서 수익성 주수를 구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순연가법을 한번 써볼게요. 순연가법 자 그러면 A의 순연가와 여기에 순연가라고 해보죠. MPV 순연가를 구할 때 A의 순연가는 10이고 자 B의 순연가는 마이너스 2고 이 C의 순연가는 13이고 D의 순연가는 1 1 이렇게 되네요 수년가가 나왔을 때자 그러면 이제 이거 4번으로 먼저 보죠 C에만 투자했을 때와 D에만 투자했을 때 누가 더 좋냐고 라 했을 때 수년가법은 그냥 합치면 돼요 합치면 C에만 투자하면 13이 나오죠 그리고 C와 D에 투자하면 두개 합하면 얼마 즉 C에 A, C에만 투자할 때는 13의 수년가가 나오는데 C와 D를 합해서 투자할 때는 두개 더하면 얼마가 되면 24가 나오는 거죠 그럼 A, C에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C 뒤에 C와 D를 같이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수년가는 그냥 더하면 돼요. 더해서 가장 좋은 게 뭐다를 그냥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좋다? 합친 것이 수년가가 크니까 C와 D에 투자하는 게, 같이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A 수년가는 10이에요. 10이고, A와 B를 같이 투자할 때, 같이 투자할 때 수년가는 8이죠. 그러면 10을 투자하는 게 좋냐? 8이 좋냐? 라고 할때 10이 더큰 수년가니까 A에만 투자하는 게더 좋다. A, B 같이 투자하는 것보다 A만 투자하는 게더 좋다. 그냥 우리는 여러 개 투자할 때 그냥 더했죠. 수년가를 더해서 계산했어요. 이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가치 가산의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수년가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돼서 누가 더 좋냐? 단독으로 투자할 때 누가 좋냐 같이 투자할 때 누가 더 좋냐 이걸 그냥 더해서 수년가를 더해서 누가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수익성 주수는 값이 이렇게 나왔지만 야, 같이 투자할 때는 따로 별도로 합을 구해서 이렇게 수익성 지수를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방법이다 수년가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자,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제가 기출문제 풀어주면서 해석을 해줄 거니까 자, 일단, 어, 이런 걸 통해서 그럴 수 있겠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년가법이 좋은 이유. 자, 그럼 만약에, 야, A에만 투자하는 게 좋냐. 문제에서 만약에 A만 투자하는 게 좋냐. A와 B와 C에 투자하는 게 좋냐. 이걸 비교한다라면, 순년가를 쓴다라면, 그냥 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A만 투자할 때순년가가 얼마? 10인데, A, B, C에 투자할 때 이렇게 더 한다라면, 얼마냐면 20일이 나오죠 그럼 누가 더 좋다 어, ABC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더 좋은 투자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연가법은 그냥 더해서 순연가를 더해서 판단하면 되니까 훨씬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용이한 투자 분석 방법이다 이걸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선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수익선수가 나왔지만 같이 투자할 때는 별도로 합을 다 구해서 비율을 나눠줘야 되니까 일일이 다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년값 법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의 값보다 cd의 평값이 더 커서 틀린 걸로 계산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인가요? 네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는 물론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투자를 같이 투자할 때는 유입의 총합과 지출의 총합을 나눠준 값을 이걸 같이 투자할 때의 수익성 지수 값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였는데,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죠. 같이 투자할 때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방법.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수년가의 문제로 나왔다면, 이게 수익성 지수가 아니라 수년가로 나왔으면 그냥 합치는 거야 A만 투자하는 게 좋냐 ABC 같이 투자하는 게 좋냐 그러면 A만 투자할 때는 수년가가 10이고 ABC 같이 투자할 때는 총 더한 값이 모두 더한 값이 얘를 다 더하면 21이 나오니까 같이 세 개를 같이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수년가 보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어, 심기일전은 수업 중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이렇게 좀 기출문제 나오면 좀더 깊은 내용까지 해설해주는 시간이 좀 있을 거니까 수업보다 좀더 기본적이지만 좀더 깊은 내용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자, 8번, 9번 보죠 9번 자 (9번은) 오답률이 가장 높네요 음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어떤 문제인지 보죠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수익성 지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 이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32의) 문제를 약간 변형시켰어요 (32의) 문제가 좀 허접하게 나와서 제가 좀 변형시켜 놨는데 자 한번 보죠 자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 발생한다. 자 (1년) 차에는 (1000만 원) (2년) 차에는 (1200만 원) 이렇게 나왔대요 자 현금 유출은 (2436만 원) 유출 지출을 얘기하죠 이 지출은 말이 없어도 무조건 현가 현재 시점을 보는 거고 자 (1시불에) 현재 가치계수가 (0.95) (2년 후) 일시 왼자 가치가 (0.9)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는 여기 문제는 (1년) 거, (1년) 뒤에 수입만 받지만 할인법의 수년값법과 수익선지표 내부수익률법은 1년것만 쓰는 게 아니죠. 전체 사업 기간의 모든 현금흐름을 다 반영해서 투자분석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것만 쓰는 게 아니라 2년것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익선을 그렸을 때, 우리 수익선 그리는 연습했었죠. 여기에 현재, 여기에 1년 말, 여기에 2년 말 이렇게 우리 문제는 다 연말에 나오니까 매년 말에 발생했대요. 1년 채에 0만원 수입이 났대요 여기에서 수입이 난게 아니라 여기에 1 0 0 0만원 수입이 있었고 여기는 1200만 원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수입이, 유입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수익성지수나 수년가를 구하려면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거나 나눠줘야죠 수익성지수니까 나눠줘야 되는데 자 유출의 현가는 이렇게 나왔어요 2436, 그럼 유입의 현가가 두 개가 있는데 모두 합한 총 유입의 현가의 총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2년 투자했을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서 할인을 해서 현재 값으로 구하고 얘도 이렇게 할인해서 현재 값을 구해서 얘가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이 수입의 현재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야 되는데 할인율이 안 나왔어요 할인율이 안 나왔는데 여기에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가 나왔죠? 더 쉽게 나왔어요. 1플러스 R보다 더 쉽게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본하는 개수 배웠던 거 잠깐 떠올리면 이런 거였죠. 일시불의 현가개수는 뭐였어요? 일시불의 돈이 있다라면 여기에 일시불의, 일시불의 현가개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얘를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얘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년을 할인할 때, 1년짜리에 10의 현가계수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이천 원이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 할 때는, 천 원이 얘가 얼마가 될 거냐 하면, 10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짜리니까 1년짜리를 곱해야죠. 얼마 곱하면 된다? 0.95를 그냥 곱하면 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얼마? 950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천원에 현재 가치는 1시불의현가개수를 곱하면 된다요. 우리가 자본하는 개수는 곱해서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곱하는 값을 자본하는 개수라 그랬어요. 개수가 0.9로 그냥 나왔으니까 얘 곱하면 1시불의 이 1년말에 있는 천 원이 얘가 현재 가치가 얼마냐. 돈이 한번 있으니까 일시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니까 2년 후에 일시부 현재 가치가 0.9가 나왔어요. 2년 후에 일시부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얼마를 곱하면 된다? 0.9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1200 곱하기 0.9를 하면, 1200 곱하기 0.9를 하면, 1080이 나오네요. 1080. 그럼 이걸 모두 더한, 수입의 현재 가치 합은 얼마냐면, 더하기 950을 하면 2030이 나오네요. 자, 얘가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 되는 거예요. 얘를 구했다. 그리고 유입, 유출의 현재 가치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죠. 답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 왠지 답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또 당황스럽네. 뭐죠? 1,000원이고 1,200원이고 0.9 곱하면 950 1,200 곱하기 1,200 다시 한번 해보면 1,200 곱하기 0.9니까 0.9 하면 1,080 더하기 950 하면 2,0,3,0 맞고 자 수익성 유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눈 거죠 유입이 얼마냐면 어 답이 틀렸어 2,0,3,0이고 유출이 얼마냐면 2, 4, 3, 6이죠 아, 나누기 2, 4, 3, 6 하면 0.83이 나오네요 아, 이럴 수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좀 낸다고 했는데 다시 좀 응용했는데 아우 잘못 냈어 네. 죄송합니다 아, 답은 없네요 답 없다 답은 0.8333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2, 4, 3, 6아 이걸 제가 좀 그냥 잘못 계산해서 그냥 집어넣네요 아, 부끄러워라. 여러분, 이해해 주시죠? 네. 제가 좀 허술함이 좀 있어요. 네. 인간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어쨌거나 이문제 의도하는 것 보죠. 자본하는 개수가 나오면 더 쉬운 거예요. 계산이 1 플러스 R보다 더 쉽다. 우리가 1시불의 현가 개수는 1시불을 1시불의 현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지는 개수다. 그러니까 이 0.95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가를 바꿀 수 있다 여도 마찬가지예요 2년 후에 일시불을, 일시불을 일시불 현가로 바꿔주는데 0.9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 천원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0.95 곱하면 되고 이 천이백 원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0.9를 곱하면, 곱하면 된다 그래서 예 합이 2030 이렇게 나왔고 2030이 이게 유입의 현가죠 유입의 현가고 여기에 제시된 것이 유출의 현가가 이렇게 나왔죠 유출의 현가 수익선지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0.83 혹시나 다시 한번 해보죠 2030 나누기 2436 243, 2436 내가 뭘 정신으로 이렇게 풀었는지 0.83 이렇게 나오네요 0.8333 죄송해요 답이 틀렸어요 문제가 틀렸네요 모두 정답 모두 정답 그랬어요. 네, 죄송해요. 아좀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아, 뭐 인간적이라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중요한 건 푸른 방법은 좀 이해하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좀더 좋은 문제로 다시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자이 문제의 포인트는 할인법을 쓸 때는 꼭 1년 것만 쓰는 게 아니다. 여러 해거의 수입을 모두 쓸수 있으니까 얘는 2년 거에 나온 거예요. 2년 거.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2년 거를 쓰고 제가 문제를 조금 변형했어요 값을 좀 다르게 근데 이 값을 참 잘못 집어넣었네요 자, 2년 거의 수입이니까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현재부터 해서 연말에 수입이 나오니까 연말이 나오니까 1년 차, 2년 차에 이렇게 천원, 천원 나왔는데 우리가 써야 될건 유입의 현가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수입은 미래값이니까 현재 가치로 딱 당겨와야죠 이제 당겨올 때 자분하는 개수가 나오면 곱해서 그걸 구할 수 있다. 곱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자본하는 개수죠. 일시불의 현가를 구하려면, 일시을 1년 후에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구하려면 0.95 곱하면 되고, 2년 후에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구하려면 0.9를 곱하면 된다. 각각 곱해서, 얘를 구해서 유입의 현재 가치 총합이 이렇게 나와서 나누면, 유입의 수출을 나누면 이게 수익성 지수가 되는 거죠. 네. 감사해요. 네. 너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네, 다 저의 지지자들이고 팬들이시니까 저도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아, 근데 부끄럽네요. 어쨌든 그렇다. 네, 그렇다. 자, 10번 넘어가 보죠. 자, 10번은 우리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나왔는데 한번 원리만 딱 알면 그 다음에는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10번 한번 보죠. 자, 벌써 시간이 6 시가 되네요. 항상 시간은 남질 않네요. 이상하게, 자, 문제 어떤 건지 보죠. 자, 이문제 보죠.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자, 영년차부터 초기 투자의 일 년차부터 7 년차까지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연금 흐름을 나타냈다. 자, 보니까, 자, 주어진 건7 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왔고, 7 년짜리의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왔고,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수년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년가가 얼마냐 자 그럼 이제 보죠 자, 0이라고 쓰여져 있는 건 현재 지출하는 현재를 0이라는 시점으로 본 거예요 0이라는 시점이 현재 지출이고 이 마이너스는 지출이다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야 1100원이 지출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부호로 마이너스로 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출값은 1100원이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했을 때 수입이 발생한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수년가를 구하려면 유입의 현가에서,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야죠. 유출의 현가를 빼야 되는데, 유출의 현가는 1100원이고, 그러면 유입의 현가를 구해야 되는데, 수입이 다 현재 가치가 아니라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각각 여러 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얘들을 모두 다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럴 때1 플러스 r 의 N승을 쓰면 할인율이 제시되면 각각 다 해야 되는 번잡함이 있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자본에는 환원계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더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 곱하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7년 1시불 7년 후에1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데는 0.6을 곱해주면 되고 7년짜리에 연금을, 연금을 연금의 을연금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3.5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연금은 똑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 하나의 금액을 연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연금을 보니까 총 6년이 이렇게 똑같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선 일단 이게 만약에 7년이 아니라 6년짜리였다면 라 이만큼의 이게 연금이죠 연금 이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현재 가치로 현가로 바꿔주려면 여기에 연금이니까 연금의 현가 개수를 구하, 곱하면 될 거예요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6년짜리가 6년짜리가 3.5였다면 어 6년이 연금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5를 곱하고 여기에 3.5를 곱하고 얼마에? 이거가 아니라 연금 하나에죠. 연금 하나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이값에 연금의 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120 곱하기 3.5를 하면 얘가 여만큼을 현재 가으로 바꾼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 하나도 바꾸면 되겠죠. 얘는 돈이 한번 있으니까 얘를 현재 가으로 바꿀 때는 얘는 돈한번 일시불이니까 7년, 7년 후에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바꾸는데 0.6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1 4 2 0에다 0.6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두 금액을 합하면 이게 수입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이 연금의 현가계수가 6년짜리가 아니라 7년짜리가 나왔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수능 형식의 문제였죠. 눈에 보이는 연금은 6년인데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왔어요. 그럼 연금을 7년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자 중요한 문제니까 뭐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죠 만약에 이 문제가 아 맞아요 네 그래요 마태호님 맞아요 어그 기출문제가 조금 잘못 나왔다고 라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때 설명해 주겠지만 제가 좀 변형을 시켜놨는데 지출 줬는데 답이 좀 잘못 나왔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네 아, 그래.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걸 잘못 생각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오백준님처럼 1.2 답을 넣었던 거예요. 뒤집어서, 잘못 계산해서. 네, 저의 인간적인 면모라 실수라 생각해 주시고, 네, 일단 그 문제 넘어가고, 이 문제 보죠. 이 문제. 자, 만약에 이제 6년짜리 연금의 현가 개수가 만약에 이렇게 3이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그리고 7년짜리 1시불의 현가 개수가 개수가 0.6이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수입 현재 가치를 구할 때 6년 연금이 보이니까 이 6년짜리 연금을 모두 현재 가치로 바꾸는 데는 이 120원 연금 하나에다가 0.3을 곱하면 얘가 현 수입의 유,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0.3을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60이 나오겠죠? 360? 아니지. 아씨 갑자기. 갑자기. 여기 있으면 당황해요. 네. 다시 한번 보죠. 120 곱하기 0.3을 곱하면, 어, 36. 네, 36. 3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1심을 있으니까, 얘 하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데는, 요게, 0.6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1420, 1420 곱하기 0.6을 하면 852가 나오네요 852 이렇게 해서 얘 합이 수입의 현재가치다 이렇게 봐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 수년가가 나올 텐데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6년짜리 연금을 준게 아니라 7년짜리 연금을 줬다는 얘기죠 연금을 7년으로 만들어주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우리 시험에 두번 나왔어요 두번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6년 연금으로 보이는데 연금을 7년짜리를 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얘를 좀 나눠야 돼요 1420이 아니라 여기에 120이 있고 하나 별도로 1300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1300원만 나중에 따로 땡겨주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연금이 총몇년 나온다? 7년이 나온다. 그래서 이 1420원을 120원과 1300원으로 나눠서 볼수 있다는 라게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1420원을 나누면 1200원이 있고 여기 1200원이 연금이니까 연금을 7년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 1200원이 있고 나중에 7년 후에 1300원만 따로 내가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쓰면 되겠다 이렇게 나눠줬다라면 이 7년에 해당되는 연금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바꿔주려면 연금 120원에다가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로 곱한다는 거예요. 얼마? 3.5 그래서 120원 곱하기 120원 곱하기 3.5 이렇게 하면 420원이 될 거고 이 돈의 현재 가치는 7년에 해당되는 연금의 총 현재 가치는 420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1300원이죠. 1300원을 이걸 현재 가치로 당기려면 7년짜리의 일시 현가계수 0.6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00 곱하기 0.6 하면 1300 곱하기 0.6을 하면 780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780 더기다가 420을 더하면 1200이 나오네요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는 1200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의 현가는 12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수년가죠 이 마이너스 의미는 큰 의미 없어요 지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출이 1100원이니까 1200원 빼기 1100원 하면 100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00만원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문제였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문제는 7년짜리 연금을 줬으니까 7년짜리의 연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1420원이 아니라 여기 120원 있고 별도로 1300원이 있다고 라 떼어놓으면 나눠놓으면 7년짜리 연금이 되니까 이걸 한꺼번에 연금을 한꺼번에 땡겨오는데 이거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된다.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할 때는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걸 연금의 현가가 나온다 그랬어요. 연금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 연금은 반복되는 금액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총합에다가 3.5를 곱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금액 하나의 연금에다가 3.5를 곱하면 이7년치당되는 연금이 현재 가치로의 합의 420원이다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따로 떼어놓은 1 3 1 0을만 땡겨오면 이렇게 0.6을 곱해 땡겨오면 780원이 돼서 수입현재 가치가 1200원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해 됐으면 5번 눌러줘 보세요 5번 자이문제 자 10번 문제 이해됐으면 5번 한번 눌러줘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이해가 안됐다 그러면 4번을 눌러주시고 이해됐다 그러면 5번 눌러주세요 이해되면 5번 이해 안되면 4번 눌러줘 보세요 제가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이린님은 이해됐고, 자, 5번, 5번 나왔고, 이해되면 5번, 이해 안되면 4번. 네. 자, 이 문제가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출제자가. 이제 출제자의 이제 나이 연령대가 수능 세대로 좀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유하는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어요. 학교론에서 아, 김지현님, 네. 유유, 네. 우우. 알겠어요.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자, 7년짜리 연금이니까 7년짜리 연금을 만들어줘서 한 번에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해서 딱 땡겨왔고 따로 떼어놓은 1,300원 1시불 하나만 따로 땡겨와서 현재가치 구해서 이걸 더하면 수입현재가치여서 수입현재가치를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이해 못 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건 계속 풀어줄 거고, 이건 말쯤에 좀 이제 5, 6월 달 기출문제 들어가면 좀더더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니까. 자, 이 문제를 좀 이해하려면 자본하는 개수라는 걸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본하는 개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연금의 현가 개수, 뭐 연금의 내가 개수, 일시불의 현가, 열시불의 내가 이런 걸 배웠는데, 이런 내용이 좀더 익숙해져서 이해가 된다라면 좀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지면 사실 이 문제가, 어, 별건 아니지만 잘안 풀려질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고.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아. 아직 우리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네, 그렇다. 자, 전에 얘기했던 대로 치대이론 문 잠깐 좀 설명해 줄게요. 어, 지금 뭐 시간이 벌써 6시 10분이 됐네요. 뭐 한, 10분쯤, 15분쯤 이렇게 걸려서라도 제가 지대이론 잠깐 설명할 거니까 어린셈법은 다음 심기일전으로 넘겨서 어린셈법은 다음 심기일전에 설명 한번 해주는 걸로 하고 자, 우리 수업 중에 지대이론을 배우지 않았어요. 자, 수업 시간에 좀 한정적이어서 지대이론을 빼고 우리 학자별 이론을 좀 넘겼는데, 시작문에서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지대이론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100% 한 문제 이상이 나오는데 자 여러 학자들이 있죠 총 7명의 학자가 있네요 자, 한번 자,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보죠 재시생이라면 사실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석하겠지만 초시생이라면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익숙치 않아서 외우는 게좀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암기코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자 일단 리카도라는 학자가 차액지대를 얘기했고 차액 이 지대라는 건 토지임대료죠 토지의 사용 대가를 지대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바라보는 학자들마다의 견들이좀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물론 시간적 순서 배열은 아니에요.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쭉 연결한 건데 리카도란 학자가 차액지대를 얘기했고 마르크스 유명한 사람이죠 절대지대 튀넨이라는 사람이 위치지대 알론소가 입찰지대. 마샬은 순지대 파레토는 경제지대, 타, 지대, 지대, 지대 이렇게 지대 이름들이 좀 다르죠 차액지대 절대지대, 위치대, 입찰지대, 순지대 경제지대 헤이그는 사실 우리 시험 문제 거의 뭐 답으로 나온 적은 없고 그냥 마찰 비용 이론을 누가 얘기했냐 이거 하나가 나와요 에이그 또 마찰 비졌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이그 마찰, 에이그 마찰, 마찰, 마찰 비용 이론을 얘기했던 것이 헤이그다라는 거예요 자 리카도 차액지대, 마르크스 절대지대, 튀넨 위치지대, 알론소입찰지대, 마샬 준지대, 파레토 경제지대인데 학자마다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사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학자다 지대이론이다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리카도는 차액지대고 마르크스는 절대지대, 튀네는 위치지대, 알론수는 입찰지대, 주, 마샬은 준지대, 파르토는 경제지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연결 한번 시켜볼 때 이런 그림을 좀 떠올려야 돼요. 자 이런 그림에서 떠올려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카차, 카차 차를 영어로 카라고 하죠. 카차 타고, 절이 있는 언덕 마루, 절이 있는 마루에, 마루지만, 우리 그냥 마루로 보죠. 절이 있는 언덕을 마루라고 하죠. 절이 있는 마루에. 자, 여기 보니까 위치가 좀 튀어요. 그래서 위치가 튀는 곳에, 튀는 곳에. 자, 여기 보니까 이, 어, 아줌마에,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의 입이 작아. 입이 작아요. 입이 작은 소입인 이 아줌마가 준마가준마 줌마, 아줌마가 뭐하고 있다 격례하고 있다 이렇게 자이 그림을 좀 떠올리면서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카차 타고 절마로 가는데 절마로 가는데 위치 튀는 곳에 위치가 튀는 곳에 바라봤더니 위치 튀는 곳에 입이 굉장히 작은 소입 입이 작은 아줌마가 준마 아줌마가 뭐 하고 있다?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카차 타고 절마로 가는데 위치 튀는 곳에 소, 입, 입이 작은 아줌마가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이 그림을 좀 떠올리면서 연상법을 좀 활용해야 돼요. 카차 타고 절마로 가는데 위치 튀는 곳에 소, 입 아줌마가 경례하고 있다. 카차 절마로 위치 튀는 소, 입 아줌마 경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입 아줌마 경례 이게 뭐냐면 카는 리카도의 리카도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카도의 차액지대 카차 절마루 절대지대 마르크스 얘기하는 거고 절마루 위치 튀는 위치지대 튀는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튀는 그다음에 소입 알론소의 입찰지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준마 준지대 마샬 얘기하는 거예요 준마준마 아줌마 그 다음에 경례 경제지대 파레토 이렇게 경례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카차 타고 절마로 가는데 위치 튀는 곳에 입이 작은 소입 아줌마가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암기 코드가 마음에 안 든다 아, 알아서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자, 외우기 힘들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암기코드를 제시하는 거니까. 자, 이 그림을 떠올려서, 카차타고절마루 가는데 위치 튀는 곳에 소입 아줌마 경례. 자, 그러면서 이제 떠올려야죠. 자,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자, 그러면 경례면, 어, 경제지대 파레토. 준마면 준지대 마샬, 소입이면 입찰지대 알론소, 위치 튀는 위치지대 튀는, 절마루, 절대지대 마르크스, 리카도 차액지대.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카차. 카차 타고 절마루, 위치 튀는 곳에 소입, 아줌마가 뭐하고 있다?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카차 타고. 절마루, 위치 티는 소입, 아줌마, 경례. 자, 이때 한 번, 간단히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간단히. 자, 그래서 암기가 좀돼 있다. 서로 연결을 시키겠다. 카차, 리카도 차액지대, 절마루, 절대지대 마르크스에, 마르크스, 위치 티는 위치지대 튀넨 소입, 소입, 알론소, 위, 알론소 입찰지대, 준마, 준지대 마샬, 경례, 경제지대 파레토,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차액이 지대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하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핵심 키워드만 하나만 정리해주면 나중에 시간 되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액이 지대다 차액이 지대다 이거 하나 떠올리는 거예요 차액이 지대다 차액 뺀값을 차액이라 그러죠 뭘 뺐냐 즉 곡물의 가격에서 자격에서 생산비 자 일단은 이 당시에는 농경시대였으니까 토지에서 곡물을 재배했을 거예요. 곡물 재배한 걸 팔았을 때자판 가격에다가 이걸 재배하는 데 들어간 생산비를 뺀뺀 뺀 차액을 뭐라고 한다? 이걸 차액 지대라고 한다 자 그러면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는 걸 뭐라고 했냐면 이여라고 얘기했어요 잉여. 자, 그래서 리카도는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남는 거 지대다 차액이 지대다 이 차액이 지대다 이걸 차액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억해놔야죠 차액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냐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다 뺀 차액이 이뺀 값이 차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 차액이 지대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사실 조금 내용을 덧붙이면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곡물의 가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비옥도가 높으면 우둥지가 비옥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곡물을 비싸게 팔수 있지 않겠냐 많이 생산돼서 그럼 남는 게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예요 비옥도에 따라서 곡물의 생산되는 가격이 달라질 거고 가격이 높으면 비옥한 토지에서 높은 가격이 나오면 남는 게 많다 잉여가 높다 차액지대자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인데 절대적으로 뭐 따로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딱 하나예요 절대지대는 절대적으로 소유만 인정되면 소유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소유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유를 사유화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에 소유권만 인정되면 절대로 공짜로 빌려주지 않고 돈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유에 있다 소유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지대를 절대 지대 소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대를 절대 지대라고 얘기했고 자, 튜네는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가 중요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리카도의 제자였어요, 사실. 튜네는 리카도의 얘기가 맞는데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잉여가 잉여가 지대가 맞는데. 자, 또 보니까 사실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비옥도를 가졌는데도 지대가 다르다는 라 얘기예요 그럼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봤더니 수송비가 다르더라 그래서 수송비 하나를 더 빼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식은 거의 비슷하죠 가격의 생산비를 뺀 나머지 잉여가 지대인데 여기 하나를 더 빼줘야 지대가 완성된다 그래서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수송비가 크다라면 당연히 큰 값을 뺐으니까 지대는 어때진다? 작아진다.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튜넨이 동심원 이론을 배우 했어요. 고립국 이론에서, 아, 동심원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 모델을 제시했는데,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자, 여기에 시장이 중심지에 있어요. 그럼 서 여기에서 곡물을 재배한다면, 라 이런 외곽에, 외곽에 위치했다라면, 이걸 재배한 곡물을 시장까지 운반하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운반비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 남는 게 적다, 남는 게 적다, 지대가 작아진다.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남는 잉여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지대가 낮아진다. 이렇게 봤던 것에 이게 이제 위치 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머릿 속에 생각할 때 위치에 따라서 외곽에 위치하면 수송비가 커지니까 남는 게 적어진다. 이걸 얘기했던 것이 튜네 위치대예요.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지는 걸 봤던 것이 이게 튀네는 위치지대예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를 더뺀 거죠 리카도의 얘기가 맞는데 여기에 수송비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 즉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위치가 외곽에 있어서 수송비가 커진다면 라 남는 게 적어지는 거야 뺀 값이니까 더 적은 값이 나오겠죠 이걸 위치지대라고 얘기했어요 자, 알론소는 입찰지대인데 입찰은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자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토지가 있다면 라 서로 이 토지를 차지하려고 입찰할 거다. 경쟁할 거다. 우리 경, 경매할 때 입찰하죠. 그래서 이 토지의 사용대가를 A라는 사람은 야 50만원 줄게. B라는 사람은 60만원 줄게. C라는 사람은 70만원 줄게. 이렇게 경쟁이 일어날 때이 지대는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이 토지를 차지하게 되고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지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그래서 경쟁은 입찰을 얘기하고 입찰 지대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입찰 지대는 뭘 얘기하냐면 최대 지불 용액을 얘기한다 돈을 가장 많이 지불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이 이게 지대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이 토지를 차지하려고 할때 지대를 제시할 거예요 50만 원 주겠다 60만 원 주겠다 70만 원 주겠다 하면 7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토지를 차지하게 되고 지대는 70만 원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걸 최대 집을 용의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찰이니까 중요한 건 최대가 중요한 거예요 최대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하면서 지대를 결정한다 이걸 입찰지대라고 얘기했어요 자 준지대는 우리가 이제 준자를 붙이는 건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한다면 라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비슷해서 부동산 취급해 줄게 이걸 준부동산이라 그랬죠 지대도 마찬가지예요 지대는 자 지대는 아닌데 지대 준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의 이외의 고정생산 요소인 기계나 설비에서도 지대와 비슷하게 지대와 비슷하게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얘를 지대와 비슷해서 준 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내용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총론에서 부정성이 있었어요 부정성 자 만들지 못하는 성질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하고 지가가 높아진다 만들지 못하니까 귀한 토지를 서로 찾아하려다 보니까 지대가 발생하고 집가가 높아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하는 건 부중성 때문이에요. 근데 기계나 설비도 복잡하고 큰 기계설비는 만들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된다. 단기적, 일시적으로는 공급이 안 되어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를 얘가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계설비는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돼서 부중성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듯이 공급이 안 돼서 소득이 발생하네 어, 부중성 때문에 지대 발생하듯이 공급이 안 돼서 소득이 발생하네 지대랑 비슷하네 그래서 준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계나 설비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충분하면 만들 수 있어요, 기계설비는. 근데 얘는 언제나, 언제나, 단기적, 일시적으로만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지대가 나오면, 열번다 답은 다 이거예요. 준지대는 언제나, 토지가 아닌 기계설비에서 만들어지는데, 언제 만들어진다?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만들어진다. 시간이 충분하면 영구적 장기적으로는 준지대라는 건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지대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차차 수업 중에 좀 설명할게요 이건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좀 있어서 아니에요 해줄게요 파레토 경제지대 또 벌써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제가 자, 경제지대는 뭐냐면 파레토는 지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대뿐만 아니라 수입은 수입은 언제나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전용 수입이라고 했고 하나는 경제 지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전용 수입은 어떤 토지 소유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해요 최소한의 수입을 전용 수입이라고 하고 얘는 공급이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 희소함에 따라서 커지는 수입을 경제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총수입이나 지대는 언제나 두 개의 합인데 최선의 수입과 그 다음에 희소성 때문에 얻어지는 수입 이걸 경제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개의 수입으로 합해져서 계산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손흥민의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흥민의 연봉이 만약에 뭐 300억이라 해보죠 연봉이 300억이라 해보죠 총수입은 300억이에요 그러면 이 300억은 언제나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냥 일반 사람처럼 얘가 축구선수가 아니라 일반 사람처럼 최대한 일을 해서 돈을 얼마를 일반적으로 얼마를 벌수 있냐 최소한 열심히 일하면 1년에 1억은 벌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전용 수입은 1억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최소한 1억은 벌수 있다고 했을 때 근데 299억을 더 벌었다는 거죠 이건 뭐 때문이냐 희소해서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희소하기 때문에 부여되는 수입 이걸 경제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든 수입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제나 최소한의 수입에다가 희소성 때문에 커지는 수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경제지대 전용 수입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면적이 똑같은 땅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A땅, B땅, C땅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감자밭으로 쓰면 임대료가 100만원이에요 얘도 감자밭으로 쓰면 임대료가 100만원이에요 얘도 감자밭으로 쓰면 임대료가 100만원인데 다른 데는 없는데 씨에만 있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특용작물이 있어서 그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서 여기에 임대료가 500만원이 결정됐다고 보죠 지대가 그러면 이 500만원은 역시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용 수입과 경제 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그냥 일반적으로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감자 봤으면 100만원은 받을 수 있어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500만원을 받고 있죠 그럼 400을 더 받았네요 이 400을 뭐라고 하냐면 경제 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소성 때문에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만 있는 어떤 성분들 때문에 특용작물이 재배될 수 있어서 지대가 커진 거죠 그때 이때 최소한의 수입을 넘어서는 이 400만 원을 경제지대 희소성 때문에 얻는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대를 얘기했다 희소성 때문에 커지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대이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마찰비용이론이있는데 이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마찰비용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 헤이그, 에이그 또마찰빚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헤이그 마찰 이렇게 얘기할 때 마찰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딘가에 이렇게 나가서 입지를 내가 주거지를 전정하려고 할때 언제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찰이 마찰력은 방해죠 방해하는 것은 지대, 토지임대료와 교통비의 합으로 사람이 못 나가게 어떤 입지를 선정하는데 방는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찰이다. 그래서 마찰비용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위치로 나가서 어떤 주거지를 선정한다고 할때이 지대와 교통비를 과만해야 된다라는 얘긴데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차차 수업 중에 설명해 주고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런 거예요.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교통수단이 좋아졌대요. 교통수단이 좋아졌대요. 그럼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교통비가 줄겠죠. 교통수단이 좋아졌으니까, 마찰비용이 줄어들겠죠. 더 쉽게 갈수 있겠죠.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이런 질문이 한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고,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줬었는데, 뭐,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오지 않긴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업 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니까, 오늘 숨 심기일전에서 얘기했던 건, 암기 코드가 좀 중요하니까, 먼저 머릿속에 암기 좀 해놓는 게 좋다. 카차 타고, 자, 이걸로 보죠. 카차 타고, 저리 있는 언덕마루 갔더니, 위치 튀는 곳에 입이 작은 소입의 아줌마가 경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학자와 지대이론을 연결시켜주는 걸좀 연습을 해놔라. 나중에 좀한 번에 더 배울 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저희가 또 많이 썼네요 역시 6시 반이 됐네요 많이 좀오버됐는데 저는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편한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수업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어쨌나 우리 수업은 사실 시간이 안정돼 있어서 원하는 만큼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또 심기일전은 계속 될 거니까 오늘 좀 모자랐던 부분은 다음 심기일전 때좀더 보충해 줘서 다시 한번 좀 지대이론 설명해 주는 과정이 있을 거고 어린샘법도 다음 심기일전 때좀 설명할게요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 고생하셨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 남아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쭉 심기일전을 통해서 학교론 공부하면 분명히 학교론 고득점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니까 분명히 스스로를 좀 칭찬하면서 믿고 열심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 다음 주 심기일전이 될지 좀 이제 선생님들이 특강이 좀 생겨나가지고 일정이 좀 바빠질 수 있어서 어, 바로 어, 일정을 얘기 못해드리는 건좀 죄송하지만 제 밴드를 통해서 가능한 가능한 일정 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밴드나 수업 시간에 일정 확인해 주시고 네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심기일전 때 뵙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인사드릴게요.